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 2 0 1 9가합400991 토대로 여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사우나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내에서 머리가 빠진 채 발견되어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하며, 오발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래성, 우연성, 사망 간의 인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 건데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사고 당시 몸부림을 치거나 넘어지는 등 생존 상태에서 빠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왕이는 생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경도 및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부검 감정서상 내용을 보면 고도의 동맥 경화와 관련된 급성 심장 이상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법의학기호실의 사실조의 회신에 따르면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 경화를 예측하였고 이러한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증이 익수의 선행 원인으로 작용할 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에 비추어 왕인이 오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